자 여러분들 지금 깜짝 놀라셨죠 이게 뭐, 뭘까요 골반뼈예요 그리고 전신에 지금 뼈 모형을 제가 이렇게 세워놓고요 이쪽으로 골반이 잘 보이게 이렇게 놨거든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이 햄스트링 부분이 여기 좌골에 붙어 있는 라인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 뒤로 가게 되고 또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전근이라고 하는 곳은요 여기 햄 여기 좌골에도 붙어 있지만요 요 이게. 허벅지뼈죠 대퇴골. 허벅지뼈의 안쪽에 보면 이렇게 작은 돌기가 있어요. 이 부분이죠. 네, 이걸 여러분들이 거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근육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붙어 있는 근육들이 상당히 타이트해요. 굉장히 수축이 돼서 거의 풀리지 않는 근육들이거든요. 여기가 심하게 수축된 분들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해도 뭔가가 잘안 되는 느낌들 골반이 안 세워진 느낌을 계속 갖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을 이 폼롤러로 조금 더 푸는 연습을 해 볼게요